네, 앰프하고 어, 스피커 연결하는 방법이고요. 그 스피커를 구매하게 되시면 케이블을 제공해 드리거든요. 이 케이블을 이용하셔 가지고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. 네, 보고 계신 화면은 앰프 뒤쪽에 스피커 아웃풋 부분이고요. 이 케이블을 꽂아 주시면 되거든요. 이 케이블을 꽂아 주시면 되고, 케이블 적색은 어, 앰프 스피커 아웃부분에 빨간 버튼을 올리셔 가지고 자그마한 홈 보이시면 여기다가 꽂아 주시면 되고요. 이 하얀색은 검정색을 버튼 올리셔가지고 홈 보이시면 꽂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총4 개의 스피커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스피커도 동일하게 꽂아주시면 되고요. 어, 우선 이 빨간색 케이블,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홈 보이거든요. 홈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. 하얀 색깔 검정색 버튼 누르셔가지고 홈 보이시면 꽂아주시면 돼요. 끝이에요.